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타고가 한국에 가요, 타고가 지하는 항공비가 들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후에 청년동에 왔었는데 오늘 느낀 거는 우선 체크인 할때 음, 아시아나 플랫폼이 너무 끝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안 있는데 참여하고 힘들었어요. 맨 끝에 한두개 이렇게 잘잡했있더라고요 아시아나가 이제 곧, 아, 이미 대안항공에 합격이 됐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다른 프로맷으로 음,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축소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고그 다음에 체크인할 때 어... 국대피셜 검사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몇 권하고 피셜 검사서를 내고 그리고 티켓을 받았어요 피셜 검사서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다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확인할 수 있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거 같아요 체크에는 어제 비행기 탑승을 바로 직전에 한번더 피셔 검사소를 내고 음, 음, 자가 검리서는 여기서 검사를 하면 는지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행기 확인하셔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에요 물론 지금 상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국 아,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저렇게 앉아서 자가금을 얹어서 그 다음에 PCR 검사서 제출하고 비행기 안에서 잡수고 여러 가지 자료 검사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본능에서 피셜 검사를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거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여권하고 한번 검사할 때 자가격리 면제서를 또한번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고, 지금 여기 진천대까지 벌써 자가격리 면제서 두번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네 개를 어, 프린트해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24시간 안에 이제 본금 밖에 나가서, 하루만에 그... 반. 도로 가서 거기서 어,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돼요. 피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우선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소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무슨 앱을 깔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그 이제, 자가 격리 동안이라든가, 뭐, 자가 격리 안 하지만, 뭐, 이제,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앱을 까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앱을 깔지 않고 들어왔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가 격리 면제서 두번 제출 다 했고요, 각각. 그 다음에, 음, PCR 검사서는 한번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PCR 검사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PCR, 그러니까 미국에서 떼갖고 온 PCR 검사서 검사 증명서를 <웃음> 제출해야 돼요 한부. 그리고 자가격리 면제서는 두 개를 각각 그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보여준 사진에서 한번 검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받은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는 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전혀 보고 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들고 와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은 비성수기이라 그런지 비행기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거의 한 줄에 한 명씩 안고뭐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과정도 사람이 많잖아서 그런지 굉장히 신속하게 나올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어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면제서나 그다음에 PCR 검사서에 있는 인체, 내 정보랑 그다음에 내 여권 정보랑 같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는 저는 이제 오후 5 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내일 오후 5시 전에는 어느 동사무소를 가서 그니까 그 관할 지역이 써 있는 그니까 그 주소지는 자기 바꾸기 나름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어디 썼는데 그 사이에 2 4 시간 안에 거기 안갈것 같다. 그럼 주소지 바꾸고 그저 새로 바꾼 주소지에 있는. 관할 구청이나 뭐동사무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만 하루 동안은 어디를 가면 안 된대요. 아직은 면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신카드, 유심카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 여기 터미널1에서 도착했거든요. 터미널1 10번 출구 근처에 가면 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신카드 교체해서 여기서 번호 받아서 쓸 수도 있고 공항에서 바로. 그러면 내가 머무는 기간 동안, 체류 기간 동안 어, 전화도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 리나의 뉴욕에서부터 한국까지의 오늘 모든 과정 여기까지 소개 드렸고요. 즐겁게 여행하고 저는 어, 3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